이 영상은 허브 소금 만들기입니다. 최근에 시중에는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소금을 판매하고 있어 편리하게 풍류와 맛을 내는 소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천일염을 씻어 지압요리에 많이 애용하는 허브 소금과 제가에 많이 사용하는 레몬 소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브 소금을 만들 허브는 로즈마리와 타임을 준비하였습니다. 향이 강함으로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로즈마리와 타임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에 사용하면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고 독특한 풍미까지도 느낄 수 있으므로 육류를 많이 이용하는 수양요리에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케이크, 쿠키에 사용할 수 있는 레몬 소금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씻기 영상을 참고하세요. 겨울철에 대아에 스테인리스 체반을 넣고 소금을 재빨리 씻어 말리는 소금을 준비하고 로즈마리 4g, 타임 4g, 레몬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말리는 2컵씩 준비한 양입니다. 허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힘만 따줍니다. 도마 위에 놓고 잘게 다져 다졌어. 말리고 있는 소금에 넣어서 섞어서 잘 말립니다. 소금 어, 두컵 양면요, 주말 4g 타임 4g을 넣을 겁니다. 레몬은 소금으로 문질러 잘 씻어 물기를 닦고 치즈 그라인드로 껍질만 준비합니다. 말리고 있는 소금에 넣어 잘 같이 말립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말려진 허브 소금과 내분 소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여 사용하긴 하시만은 고운 소금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도마 위에 깨끗한 종이를 넣고 말린 소금을 밀대로 밀어주시거나 깨를 빻는 절구에 넣어 갈아서 사용합니다. 희방법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다 갈아서 잘게 된 소금은 용기에 담아 시리하게 방습제를 하나 넣어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허브 소금은 고기나 새양노이 하실 때 사용하시고 레몬 소금은 케이크나 쿠키 등 제가 제바에 많이 사용하는 초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